여러분들 오늘은 g t 5 온라인에서 가장 호화로운 저택을 구매해 볼 거예요. 가장 비싼 집이 뭐가 있을까요? 이크리스타워 아닙니다. 갤럭시 슈퍼요트?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은 펜트하우스예요. 여기에서 펜트하우스를 눌러줍니다. 보시면은 커스텀, 크래쉬패드, 파티 펜트하우스 이렇게 있습니다. 하이롤러 같은 경우는 구매가 안 되고 마스터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라운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전부 다 구매하시면은 530만 달러. 그다음에 이거 뭐죠? 크래쉬패드. 이거는 디자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다른 거못 고르고. 그다음에 파티 펜트하우스. 얘도 옵션이 골라져 있고. 다 해도 370만 달러. 아닙니다. 처음으로 사는 게 제일 비싸네요. 제가 먼저 기본으로 산 다음에 하나씩 옵션을 추가해 볼게요. 먼저 150만 달러에 클릭. 아 저를 위해서 지금 롤스로이스가 왔군요. 이 차를 타고서 펜트하우스까지 갈게요. 지금 이제 카지노에 도착을 했고요. 카지노랑 펜트하우스저 같은 경우는 펜트하우스에 들어갈 거예요. 이곳이 바로 저의 집. 오 마이 갓. 이 문짝 디테일.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무슨 상황이야 이게? 이남들 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끝에까지 다. 먼저 왼쪽, 오른쪽 그리고 밑에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오른쪽부터 갈게요. 들어가시면 빈 공간. 앞에 전화 있고, 여기는 아직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호화로운 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술 있고요 이거 장식 아니에요 진짜로 먹을 수 있어요 바로 옆에 방 여기는 뭐하는 곳이야 여기는 이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꼭 봐야 돼 이쪽에 테이블 소파 그리고 밖에 있는 전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기 앉을 수 있나 여기는 못 앉고 앞에 TV 큰거 그리고 이 방도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침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침대 누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방 아 오마이갓 화장실마저 럭셔리에요 아니 내가 여기 혼자 살면 집이 너무 큰데? 그렇지 여기서 이제 샤워도 가능하고 세면대 사이에 아주 고급스러운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심지어 볼일을 보면서 TV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직 감투 하긴 일러요 얘는 지금 기본 옵션에다가 아직 방을 전체 다 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는 어디 가는 거지? 아 여기는 나가는 문 오른쪽 여기도 가봅시다 여기가 이제 진짜요 뭐야 아 여기 못들어가는구나 150만 달러만 줬을 때는 그냥 여기 이 공간만 이제부터 업그레이드를 제가 해볼게요 색상을 일단 바꿔볼게요 타임리스 바이브라 샤프, 검정색, 그리고 패턴도 바꿀 수가 있는데 벽지를 잘 봐주세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저 같은 경우는 라틴 갈게요 여러분들 여기 지도를 봐주세요 먼저 라운지, 미디어 룸, 스파 이거 있어야지 파티 여부,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피스, 추가 침실, 차고, 380만 달라고요 900 클릭, 지금 이제 풀 개조가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오른쪽, 여기 다시 봅시다 여기는 아까 제가 봤던 곳, 벽지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아까 안 열렸던데 그에 오시면은 침대가 무려 두 개가 추가됐고요 여기도 문이 또 있어? 여기는안 열리고, 어 열리는구나, 오케이. 아, 사람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도 샤워실. 변기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여기서 이제 옷 갈아볼 수 있고 여러분들 길을 잃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있어요 펜트하우스 관리에서 장식품 배치 먼저 미스터 베드룸 테이블 위에다가 장식품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류가 진짜 많구요 에일리언 에그 뭐야 이거 카지노 칩으로 사야돼? 자 여러분들 지금 카지노 칩이 없어가지고 환전을 조금 하고 올게요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이쪽으로 오셔서 칩 팩트 먼저 5만 달러 됐어 그런 다음에 한번더어 뭐야 5만 달러가 최대야? 더 이상 안 돼요? 나중에 다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비홀 여기는 진짜 꽤나 비싸네요 저렴한 거로 일단 채워봅시다 어 무료 있어요, 여러분들. 몬스테라 항아리 됐어요. 그다음에 스페어 베드룸. 여기도 그림 같은 거걸수 있는데 여기는 뭔가 있어 보이는 꽃 그림. 그다음에 라운지. 여기다가 조각상 같은 거 놓을 수 있는데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미디어룸. 여기다가 이쁜거 놔줘야 됩니다. 댕댕이 못 참지. 그다음에 오피스. 어, 다음에 스파 금색 디어리스트 그 다음에 바저 지금 9,000달러 남았고요 범위는 과연 아다 꾸몄다 이제 이쪽에 보시면 장식품이 추가됐죠 그리고 여기 왼쪽 저희가 안 봤던 곳으로 가볼게요 들어가시면 굉장히 넓은 로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로비 맞나? 여기 왼쪽 여기는 사무실 자 여러분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모여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모든 간식을 민초로 바꾸겠습니다 회의 끝 만장일치로 합격 오케이 이쪽에는 쇼파들은 전부 앉을 수 있어요 장식이 아닙니다 이쪽에는 미니 바가 있어요 왼쪽에도 길 있고 여기 여기 왠지 비밀의 공간 오 어, 들어오시면 여기 영화관인가요? 여기에 앉아서 영화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이쪽에 길이 있는데 나오시면은 여기 어디야? 빠랑이 이제 연결이 돼 있고요 길이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 이렇게 뚫려있고 여기는 아마 화장실 그렇죠 끝까지 가볼게요 끝까지 쭉쭉쭉쭉쭉쭉 오시면은 이쪽에 스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스파 못 참지 그러시면은 저절로 수영복으로 바뀌고요 여러분들 저희 어디 안놀러가도 돼요 집에 모든 편의실 다 있어요 이 아저씨 누구지? 설마 여기서 머리도 잘라줘요 헤어스타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 스타일이 바뀌었어 이거는 뭐 집이 아니라 그냥 파티하우스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그리고 이쪽에 게임기 이거 제가 산거왜 이거 뭐 내면서 같이 하는 거야? 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초록색이에요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돼 안돼 안돼 안돼 죽었죠 오마이갓 밤에 여기를 봐야겠죠 지금 밤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갔네요가 아니라 지금도 노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쪽에는 오직 저만을 위한 바가 있고요 블레티드 샴페인 다이아몬드 15만 달러 구백 클릭! 저돈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술다 사겠습니다! 샴페병을 인흔들면 엔터! 예! 오늘 내가 쏜다! 오마이갓! 그리고 마지막 한잔 먹고 와! 한 번에 취하네! 여러분들 저의 구독자분 중에서 개인 딜러가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해요! 그분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분의 펜트하우스! 아하! 이게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개인 딜러 막혀있는 거! 그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블랙잭! 어 그러보니까 고 아직 안본 방이 있었네요! 여기 원래 왔던가! 이쪽에 보시는 컴퓨터가 있고요! 여기에 무수하게 쌓여있는 달러들! 여기는 무기고도 있고! 다음에는 펜트하우스 차고! 여기도 가봐야지! 어? 돈 주고 샀는데 여기가 이제 펜타스 사고네요. 아� 그냥 뭐 주차장이에요. 주차칸이 정말 넓어요. 트럭을 주차해도 될것 같은 느낌. 이번에는 카지노로 가볼게요. 여기 여기 V p 라운지. 원래 여기 못들어갔거든요자 오늘부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저씨가 안 막아요. 그러시면 맛있는 칵테일들, 칵테일들. 동그란 소파가 있어요. 여기가 뭔가 특별한 공간이라는데 그냥 이게 끝이에요. 경비에게 태클하면 환입니다. 못 참지 보안요원 귀찮게 합시다. 방금 방금 자, checkout, 반가워요. 세야 세야 세야 세야 반갑습니다. 세야 세야 세야 세야 세야 세야 세야 세야 새야새야새야새야새야야 이제 뮤직 럭커로 가볼게요. 아니 뭔콘텐츠가 끝도 없이 나와 뭐야, VIP 멤버십으로 뮤직 러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VIP는 명인가? 이쪽에 보시는은 페트리시아. 그리고, 누가 어, 빅풋? 반가워요. 여기에서 술을 주문할 수 있다고요? 뭐야, 이 사람? 저희를 위한 술이에요? 저희가 직접 바까지 안 가도 여기다가 술을 갖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키를 누르면은 테이블 서비스를 주문합니다. 이 키. 샴페인 골드, 샴페인 다이아몬드. 15만 달러짜리지? 오늘 돈다 써, 그냥. 어? 제가 주문한 15만 달러짜리 술이? 오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기 빅풋이 지금 불 붙이고 있는데? 손톱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